어, 저는 아버지와 형이 그전에 야구하면서 계속 18번을 달았어 가지고 네, 저는 가족의 의미로 네, 18번을 달았습니다 의미는 없고 22번 달고 싶어요 그냥 예전부터 좋아하던 번호고 20번은 그냥 남는 번호에서 제일 낮은 거 달고 싶었어요 제가 신인 왔을 때그 번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21번은 제가 원래 좋아하는 번호여서 아 저는 그냥 트레이드 됐을 때 그냥 받았었던 번호 그냥 첫 2년 그냥 계속 가는 거라서 전 좋아요. 그냥 17번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 올해 처음 뵙는 거 같아서 팬들한테 보고 싶었습니다. m 8 h October 8 h my birthday. May 28th, lucky number. 사번이요 아, 제가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 가지고 디그로 디그 디그룸. 아, 저는 제두 번째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네. 좋아하는 숫자요? 1 1이요 딱히 없습니다 예, 네, 딱히 아니, 남아가지고 그냥 옷은 고해도 하려고 달았습니다 숫자요? 36번이요 예전에 예, 김한수 감독님께서 계실 때 김한수 감독님이 되게 많이 좋은 좋은 좋은 많이 해주고 하셔가지고 감독님께서 5번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번호를 달고 뛰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5번을 달게 되었고 유니폼 벗는 날까지 5번 그까지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앞자리 앞자리어요너 해. 충전해야지. 저는 지금 95번인데 제가 95년생이라서 달았는데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 2014년 신인 때단 번호예요. 지금 번호로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등번호에 담긴 의미는 없, 없고요. 한번 3번 달아보고. 싶었습니다. 제 처음에 44번이었는데 오채 감독님이 8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절반 떼서 44번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다음 연도에 45번 해라 하셔가지고 하게 됐고 계속 45번을 할것 같습니다 어, 워낙 상징적인 번호잖아요 삼성에서 근데 뭐 저랑 비슷하게 수술 경력도 많으시고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 저도 똑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네, 했습니다. Um, I was 22 my whole life. Uh, I was always, uh, double deuce was kind of a thing for me. So 22 was always my lucky number. Um, but I think it's retired here, isn't it, 22. But no, I, I like four. It, it's been working for me, so I'll, I'll keep that. 지금 등번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종욱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어서 플레이 스타일을 닮고 싶어가지고 그 39번이 비질 않아서 계속 못달았었는데 운 좋게 달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39번을 달수 있으면 계속 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아저씨들 아저씨들, 아저씨들 나가신다 아저씨들 맞아. 할아버지 들 지금 등본을 당긴 음이 아 저는 아 음이 없어 <웃음> 진짜 있어. <웃음> 만들어서 저, <웃음> <웃음> 진짜 있었어. 막. 머리 돌아서 저는 머리 죽, 죽음의 사랑 행운의 칠에 가운데 있고 싶다해서 저 살씨 말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는 사과 행운의 분이야. 아, 내가 그, 나 한국이잖아. 그, 내가 형 아니 코리안. 2005년도에 어, 봤는데 어, 그 얘기 처음 듣네. <웃음> 하다 지금 보면 생긴 거야. 지금, <웃음> 지금 만들어. <웃음> 2005년도 만들 처음 들어 <웃음> 그 얘기로. 전 어, 그래. 여기 문신도 30번 있어. 어, 그건 아요 그건 알지. 죠너 다른 거 훨씬 더 달아서. 있잖아 너 36번. <웃음> 30분, 30분 다 하고 싶으면... 싶은데 지금 저희 벽에 달려있어가지고 못 달고 있어요 아쉽네요 <웃음> 저 17번 초중고 다 17번 날았어가지고 그나마 아, 지금 번호도 좋은데 내가 달아보던 걸두개다 달고 있거든요 어, 32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내내 달아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올해 달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33번이요 원하는 등번호는 사카니코 침좀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68번은 아버지가 68년생이라 의미부에서 달았고요 1번 한번 달아보고 있습니다 남는 번호 했는데요 그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뒤늦게 알았습니다 혜민이 형이 뒤를 이어야죠 지금 등본은 남는 것 중에 가장 괜찮아서 달았고요 저 항상 장난으로 저 야구 좀 잘하면은 한일 코씨한테 33번 맨들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무게를 버틸 수만 있다면 달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15번 달고 싶고 제가 신인 들어올 때 남는 번호가 15번, 30번, 24번, 60번 이렇게 있었는데 10번 때 숫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달았습니다 원래 39번 달고 싶었는데 성윤이가 먼저 매니저 형한테 카톡 해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35번 달았는데 그래도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남는 번호가 15번, 24번, 30번 이렇게 있었는데 재혁이 형이 선배니까 먼저 이렇게 24번 드리고 15번, 30번 중에 30번이 더 좋아서 확인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번호는 16번인데 원석 선배님이 16번이셔서 네, 제일 좋아하는 번호는 16번입니다. 저는 딱히 없는데 굳이 뽑자면 26번이 제 생일 이 26일이어갖고 근데 뭐 관심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번호 만족해요. 어, 저는 저 절에서 달아라 해가지고 <웃음> 지금 10년째 달고 있고 원하는 동물 없어요. 저는 예 지금 번 만족합니다. 좋아하는 숫자는 무조건 짝수면 돼요. 네, 홀 수별로 싫어요.